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시죠. 0636. 자, 절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왼절왜 네, 뭐뭐 할때 주요 동사 찾아야 되겠지? Conversation, o p s 이 어쩌고저쩌고. 얘가 중요고요 그래서 뭐뭐 할때뭐가 대화가 그다음에 focus 하면 무슨 뜻이야 중점 두다 그다음에 under process는 과정에 중점 둘때 쓰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야? 변화의 과정에 중점 둘 때. 그 다음에 여기 rather t h a n i 나왔어요. rather than은 일종의 비교급 형태이기 때문에 비유대상을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가, 여기가, 이거 봐봐.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B라면, 여기가 B라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이거 구분할 수는 있겠죠? 아웃컴은 결과, 프로세스는 과정.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변화의 과정에다가 중점을 둘때 뭐보다는 결과보다는. 어너 이뻐졌네. 뭐가 수영했어? 뭐 이러고 끝나면 좀 그렇단 얘기지, 그렇지? 어, 그러면 안 되지. 어 이뻐졌네. 어, 야너 어떻게 뺐어? 너 어디서 운동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런 물어보지 않아. 여자들끼리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 애정을 가지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대화가 대화가 대화가 대화가. 여기에 중점 둘때예요 과정에, 변화, 과정에, 변화의 과정에. 나중에 너희들이 거꼭 해달라고. 내가 혼자 한번날 잡아갖고 이거, 오브의 해석 연습을 한번시 켜줘야 될것 같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브가. 오브가 너희들 뭐뭐에, 하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브의 해석은 최소 여섯 개, 일곱 개에요. 최소 여섯 개, 일곱 개를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오브는. 이 책을, 이걸 오브, 오브를, 단독으로 이렇게 해석 방법을 책으로 정리한 책은 대한민국에 없어있든 나도 현강에서 이건 습득한 거야. 학생들 강의하면서 너희한테 전달을 간명하게 하려고 항상 머리 쓰고 촉각을 건조 세우고 다니니까 정리가 되는 거야. 나의 너희처럼 강의 노트가 있어서 그날 날 배운 것 중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도 있고요. 계속 파보고 자료 관련 자료 갖다가 연구하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오버 한번 할게요 이게. 그런데 A 오버 B 이렇게 나오면 이게 B의 A A 이거는 여섯이곱까지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A의 B도 있는데. A의 B가 어떻게 돼요? b A 있는데지. 이런 거 있잖아. A kind 카인뭐뭐머 of 어떻게 잡는 일종의 뭐머머라고 해서. A의 B잖아. 그래서 A 같은 B도 있는데. 에 설마 있어. 어. Angel, 어 n an angel, a wife. 하실까봐. 무슨, 천사 같은 아내야. A 같은 B가 돼, 알겠어? 어, 그 다음에 B를 가진 A. 이것도 되고요 보통 소유인가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거 하다보면 또 너무, 응, 어, 가지치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자, 여기 다시 봐봐. 여기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지? 얘가왜이 끊은 전은 어디서 끝난 거야?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렇게. 아, 대화가 어디에 충족된다? 과정이. 야 어떤 과정이야? 변화 과정이. 야 뭐보다는? 음. 결과보다는. 그렇다면, 이트는? 이트는 뭘 가르쳐요? 엉뚱한 어, 데서 찾지 마요. 막, 저기서, 저, 그에서 그냥, 이, 이렇게, 멀리서 끌어다가, 어, 집어넣지 마요. 가까이서 찾으면 돼. 30 단순 명사니까, 그지? 자, 강화시킵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점을 둔다라고 하으니까 똑같은,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기다가 중점을 둔다는 얘기는, 이게 강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대화는 똑같이 대화가 되겠죠. 맞죠? 그죠 어. 대화가 여기다가 중점을 둔 대화는 뭐를 강화시키냐면, 가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 아니에요. 이게 동사고, 타동사니까 VT라고 했어. 그 다음에 오브도 오브 나왔잖아. 이 이때 오브는 뭘까요? 내가 갑자기 화두를 오브에다가 딱 뜨니까 너희들 갑자기 오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지금부터. 어, 이 오브는 뭘까? 어, 아까 막 A 같은 B도 나오고 해석이 A 오브 B 해석이 여러 가 가지가 나왔잖아. 그치? B를 가진 A도 나오고, B의 A도 나오고, A의 B도 나오고, 다양하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어? 듣보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동격이 어도 있어? 뭐 뭐라는 동격. 동격 교는또뭘 바꿔줄 수 있을까? 증명이 되잖아, 내 말이. 그렇지. 대절로 바꾸 동격에 대절로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아, 아, 가치잖아.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 앞에 단어가 개념 단어야 돼요. 반드시 the fact, the idea 같은 개념 단어, the value 개념 단어야. 두 번째, 오브, 이하 ing를 대절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대절은 어떤 게? 오왜동격이 대시되는 거야? 그시 완전한 문장으로. 그다음에 이꼴관계 앞에 개념 단어, the idea 대절, the fact 대절 많이 봤을 거요 그렇지? 그 똑같이 느끼면 돼? 뭐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 이거? 대체로? 왜못 뭐 바꿔? 이거는 뭘로 바꿔주면? 대수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이게 동적의 오브야. 대체 바꿔주면? 뭐가 안 돼? 의미상의 주차 주는데. 이건 동명사거든요 크리에이팅? 크리에이팅에 의미상의 주차 주면 된다니까요? 지속 가능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죠? 어. 여기 뭐일반주뭐 없으니까 그냥 일반주어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나? 됐어요. 어디서 우리가 뭐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뭐야 서서 실력을 할수 있겠네. 됐죠. 완전한 문장이잖아그지 주어. 위, 위,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뭐가 필요한 거죠. 나 맞아. 앞에 뭐나왔니 더베이로 개정당한 거죠. 당연히 동격이해서 바꿔주시죠. 뭐를 5부를 네. 네. 대수 탈락로 시켜서 나는 거 증명했잖아. 뭐. 됐어요. 야, 여기 다시 한번 끊고. 여기 정리했으니까 바로 한번 갑니다. 자, 뭐말때 대화가 okay. 중점들때뭐에 On the Process of Change 한번 끌리면 덩어리 단위로 갈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 뭐보다 오히려 결과보다는 그렇지? 그의 대화는 강화시켜줍니다 가치를 강화시켜줍니다 어떤 가치, 이 가치와 뒤에는 동적이 되니까요 뭐야? 바로 만들어내는 누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만들어낸다는 뭐를 지속받는 과정을 지속받는 과정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다는 얘기야? 가치라는 거야. 그게. 그게 진정한 가치라는 거야. 그 진정한 가치를 강화시켜준다. 그치?